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엎어져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무래도 TV를 해야 되겠어요 유튜브로 돈 없으니까 카메라 한대 놓고 그리고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방송이 없어요 청소년 세대에 맞춰진 방송이 나와야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 방송 크리스찬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 방송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동이란 행이란 행동이란 이란행동이 한 명,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창작해 주실 것입니다.